정방향, 역방향 펌어 업그레이드. 이렇게. 이렇게 되면 정방향으로 나옵니다. 이제 그래서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따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가까이 오는 게 정방향이고 멀어지는 게 역방향입니다. 자. 지금은 이제 정방향 밖에 없으니까 정방향만 계속 뜨는 겁니다 자, 여기까지